추천주 결과부터 볼게요. 저 스템 1월부터 반복 추천드렸고 마지막은 전고 돌파하는 타점에서 추천드리고 이틀만에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타점으로는 이렇게 역배열 돌파하고 올라가던 타점 그리고 전고 돌파하고 가던 타점 복습하시고요. 이노루스 얘를 먼저 추천드렸었죠. 이때 추천하고 뒤에 이노루스가 제이 음. 같은 타점이다, 유사한 타점이다, 매물수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스템은 역대 신고가 같고 이노를 쓰는 단기 80% 올라갔다가 역대 신고가까지는 가지 못하고 현재는 역배열로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또이 역배열을 끊게 되면 13,300원 정도 안착을 하게 된다면 또역배열 끊고 18,000원 정고점까지 돌파 시도해줄 수 있으니까 계속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자리이긴 합니다. 다음 TSI 프리미엄 중장기 추천주였고 월봉이 역별 끊고 살짝 올라왔던 타점 11,000원 이때 추천하고 돌파 기준 30% 눌림 기준 50% 상승이 나왔습니다. 추세 하단 노란색깔 반등 노란색깔 반등 나왔던 타점도 복습하시고 다음, 펜트론. 이것도 역별 끊고 올라오던 타점, 박스에서 반복 추천드렸고, 이후에 박스 업그레이드 하고, 또, 행보가 유지될 때, 추세 하단 지키고 있을 때, 반복 추천드렸고, 제 추천 기준으로 20% 정도 또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다음, 라운텍. 이것도 신규 상장주고, 정고 돌파하던 타점에서 추천드렸고, 이후에 추세 이탈 없이, 또, 정고 돌파하면서 상한가 상한가 이후에 이틀 연속 추세 상승이 이어졌고요 다음 자람 테크놀로지 해도 신규 상장 주고 약배 끊고 올라오던 타점에서 추천 이때 최대 20% 수익 주고 어, 밀렸지만 박스 양화다 여전히 매수 타점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기준으로 16% 더 올라갔고요 다음 무료 추천주 서플러스 글로벌 해도 역배열 끊고 살살 올라오면서 전고 돌파했고 초록색깔 빛꼬리 모두 매물 소화다 앞에 저스템, 이노롤스와 같은 매물 소화 다점으로 드렸고 하루 만에 27% 급등 이후에는 또 하락이 나오지만 역배열 끊는 자리에서 재추천드렸고 또 15%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좀더 빠진다 하더라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볼수 있어야 하고요 다음 꿈비 저출생 관련주 2월부터 계속 반복 추천드렸죠 얘도 역배열 끊고 전고돌파하던 타점에서 추천 하루만에 16% 수익 나왔고 이후에 박스 행보 보여주다가 급등 또 역배열 끊는 구간에서 재추천 한번 더 해드렸고요 역대 신고가 나왔습니다 제로투세븐 도 월봉이 역배열 돌파 초입자리에서 30% 수익 나왔고 조금 밀렸다가 다시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가방컴퍼니도 마찬가지로 약별 끊고 23% 수익 줬다가 살짝 밀리고 다시 또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다음 메디앙스 얘는 재무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경계를 많이 드렸고요 이때 3월 17일에 모든 저출생 관련주를 이제 반등 양호하다 추천을 드렸지만 메디앙스는 감사보고서 제출 전이기 때문에 좀 조심하자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 이슈로 한기 종목이 지정이 되고 급락이 나왔습니다. 또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계속 조심을 해야 되겠죠. 3월 27일이 이때고요. 꿈비는 이때 기준으로 30%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음 셀바스 AI 역별 돌파 초입자리에서 추천드리고 하루 만에 21% 이후에 15일 선 추세 타면서 쭉쭉 크게 올라갔고 최근 고점 박스에서 재추천드렸습니다. 여기랑 같은 타점이에요. 요 박스 내에서 추천 박스 내에서 추천 같은 타점 보라색깔 이탈이 없으면 계속하는 거였죠 이탈 없이 결국 역대 신고가 가졌고 다음 에이프릴 바이오에도 역대 끊고 올라오던 타점에서 추천 80% 상승 이후에 박스 내에서 반복 추천드렸고 결국 또 급등 눌림자리에서도 추천하고 또더 올라가면서 한 30% 정도 수익권 나왔습니다 다음 이지 이지도 행보하던 박스 자리에서 추천드렸고 급등 또 이후에 추세이탈 없이 박스 한번더 만들고 박스 돌파 자리에서 한번더 급등 다음 MDS 테크 12월에 1대3 무상증자 결정 이후에 반짝 하라 권리락 강세 또 무상증자 약세 요 구간을 휴마시스에 대입해서 대응하라고 말씀드렸고 휴마시스가 지금 딱 요 구간에 있는 거죠 휴마시스가 권리락 강세로 상한가 나왔었고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이제 무상증자율이 가까워지면 제자리까지 빠진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MDS 테크는 여기서 좀 밀렸다가 다시 또 역대 신고가 N패턴 반등으로 올라갔고요 휴마시스 역대를 끊고 올라갔던 타점들 복습하시고 아까 주황색깔 그려줬던 구간이 여기죠 1대3 무상증자로 급등 하락하고 권리락으로 또 급등 또 권리락으로 조금 더 급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무상증자 1이 가까워지면 제자리 하락이 나올 겁니다 그대로 요 구간을 대입해서 대응하시면 돼요 권리락으로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뒤에는 더 밀릴 수 있다 다음 3월 23일 시간의 특징주 다음 날 반짝 나왔나 볼게요 다산 네트워크스, 감사 보고서 제출로 시간의 상한가였고, 고가 10%, 종가 3%, 어, 반짝 나왔고. 다음, CTK, 바이든이 플라스틱도 90% 친환경으로 전환 추진한다. 어, 썩은 플라스틱, 재활용. 이에, 어, 예. 고가 10%, 종가 마이너스 4%, 어, 정석 반짝 나왔고, 1년선 딱 맞고 떨어졌네요. 다음 부산주공 시간의 상한가였고 감사보고서 제출 고가 27% 종가 17% 크게 상승 마감했지만 윗꼬리도 크고요. 다음 자이글 상한가 시간의 상한가였고 어 상한가 마감을 해줬죠. 2차전지로 신사업을 전환하면서 계속 수혜를 받으면서 연일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낮은 확률로 상한가 가졌고 다음 AT 세미콤 얘도 감사보고서 제출 적정으로 낮은 확률로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다음 DDN ENF 시간의 9%였고 얘도 감사보고서 제출 적정 고가 19% 종가 13% 반짝 나왔고요 비비안, 역시 감사 보고서 제출 적정으로 시간에 8.4%였고, 고가는 5%, 종가는 2.5%. 미래 나노텍, 전기차 이슈 관련해서 리튬 이슈로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시간에 7.4%, 고가 17%, 종가 16%. 얘는 윗골이 크게 없이 상승 마감한 편이고 에이테이크 솔루션 시외 7% 고가 7.5% 종가 보합 계속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상승했던 이유는 자율주행 관련주 정부가 25년까지 자율차 국가표준 25개 재정 추진을 한다 삼성전자가 6년 만에 인수합병을 하는가에 예. 삼성전자 2대 주주 부각으로 바닥에서 크게 올라와주고 있고요. 다음, 중앙DNM. 시간의 5%. 감사 보고서 제출 적정. 상한가, 장중상한가 찍었다가 거의 근접하게 마감을 했고요. 다음, 에코 앤 드림, 반짝. 이수학도, 반짝. 강원에너지, 반짝. 어반 리튬 반짝. 에스티팜, 반짝. 소니드 반짝, 에코프로도 반짝 석경 a t 반짝 거의 다 반짝 상승 마감을 했고 감사보고서 제출로 일부 종목들이 크게 상승 마감을 해줬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반짝하는게 정석 패턴이고 자이글이나 AT 세미콘처럼 상한가 마감하는건 낮은 확률이다. 다음 3월 24일 시간의 특징주, 아우딘 퓨처스 상한가, 최대주주 변경 이슈, 일반적으로 최대주주 변경은 큰 호재로 인식이 되고 있죠. 기존 추천주였고, 최근 경영권 분쟁 호재 이슈가 있었습니다. 크게 올랐다가 15일선 이탈하고 당연한 급락이 나왔고, 지금은 바닥에서 박스 보여주다가 살짝 이탈하고 다시 또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이때 경험권 분쟁으로 역별 배 끊고 올라오던 구간에서 추천드렸었고 추세 이탈하고 급락 이후에 눌림추천드리면서 수익구간이 있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이탈하고 52주 신저가를 찍었고요 다시 박스 안으로 회복을 한 상태에서 시간의 상한가로 1767원까지 올라왔습니다. 1767원. 이전에 전고점부분까지올라왔고요 여길 정가상 안착하는 게 중요하고 2차로 또 박스 상단 회복하는 게 중요한 거겠죠. 이렇게 역배열을 끄는 상태에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가 1388 히타라면 반드시 전략 매도에서 기회비용을 살리는 게 좋겠고요. 지금은 요 박스 대응하시면 됩니다. 다음 3천당 제약 시간의 9% 임상 3상 관련해서 급등이 나와줬고요 월봉은 역배열 끊고, 급하게 올라와주고 있네요 14,000원 전고점 돌파하면서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 일봉은 최근에 481선 안착한 구간에서 박스를 조금 보여주다가 박스 업그레이드하고 흔들면서 W형태로 쌍바닥 형태로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정고돌파 해주면서 시간으로 67,000원까지 올라왔네요. 67,000원까지 자, 65,000원 정도가 정고점 저항대였고 65,000원을 이제 기존의 저항이었던 자리를 지지로 보시면 됩니다. 65,000원 1차 지지로 보시면 되겠고 그 위로는 과거의 매물이 엄청 멀리 있죠. 멀리 있기 때문에 매물이 없습니다. 매물이 없다가 과거에 여기서 조금 걸리기 때문에. 현재 여기 물려있던 매물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서서히 높거든요. 손절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매물은 아닙니다. 이제 매물이 그렇게 강한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우상향 추세를 계속 노려보셔도 되겠지만 파동은 또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최근에 고점에서 물리면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0% 이렇게 점차 하락폭이 커질 수 있어요 상승폭도 커질 수 있지만 하락폭도 커질 수 있으니까 이런 당연한 조정 파동은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 올랐다가 조금 빠지고 뒤에는 조금 더 크게 오르고 더 크게 빠지고 뒤에는 더 크게 오르고 또 빠지면 더 크게 빠진다. 이 파동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에브리봇 6.9% 로봇 관련주고요 비스포크 제트봇 AI 로봇 청소기를 출시할 예정이다. 월봉, 삼각수렴으로 역배열 끊고, 이때 추천드렸었고요. 역배열 돌파하기 전에 미리 추천드렸고, 어, 결국에는 끊고 급등이 나와줬네요. 이렇게 월봉 전 고점 저항들 보시면 되고요 고점에서 삼각수렴 돌파가 나왔다 요때도 그 추천 요때 추천한 이유가 박스 돌파했기 때문에 추천 또다시 요 구간에서도 추천을 드렸었고 최근에는 이렇게 크게 박스 보여주다가 박스 돌파하고 올라갔네요 역별 끊고 올라갔던 구간 여기 한 번, 여기 그리고 두번세번 번. 이렇게 세번 역별 돌파 타점 복습하시고 정고점은 22,000원 24,000원 정도 캔들 몸통이랑 윗꼬리 기준이죠 시간으로 22,400원까지 올라왔고 종가상 22,000원 안착 1차로 중요합니다 당분간 요렇게 고점 박스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 확실하게 22,000원 안착하면 또 위에서 박스 업그레이드 그 다음은 26,000원 27,200원 27,200원 이후로는 역대 신고가입니다 지금 흐름이 좋지만 이 구간에서 막고 떨어진다면 이전에 하락폭 엄청 크죠?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40% 이렇게 크게 이 구간에서 자칫 물렸다가는 크게 마이너스 30% 이상 뚝감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한 추격은 좀 경계를 하셔야 되겠고요. 항상 이 파동을 생각하면서 을 대응을 하셔야 돼요. 다음 PSMC 6% HLB의 지분 보유 공시 요때 어, h l b 에 피인수되면서 급등이 엄청 크게 나왔죠. 고점에서 아직도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자 월봉상 역대 신고가 고점 구간이기 때문에 어, 역시 앞에 설명한 대로 이렇게 고점대비 크게 하락하는 거 경계는 하셔야 되고 지금 역배열로 살짝 빠지고 있던 흐름이었는데 시간의 6% 상승으로 3,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3,000원, 3,000원까지 올라왔고 이렇게 박스로 몸통 기준 보면 되고 꼬리 기준으로는 이렇게 역배열 끊고 올라서야지 전고돌파를 향해 갈 수가 있는 거고 실패하면 계속 요 역배열 추세에 갇혀서 빠질거고요 그러니까 이전으로 치면 이전에도 이렇게 역배열로 살짝 빠지던 구간이 있었죠 네, 이렇게 안착을 하면서 더 갔단 말이죠 지금도 여기를 확실하게 안착을 해줘야 더갈 수가 있다 최근에 저가 265 265 이탈하면 빠르게 여기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조심은 하셔야 되는 자리 하지만 안착을 해준다면 또다시 여기랑 같은 타점으로 보고 장대양봉을 한번 노려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고점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매매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자리다 고수분들은 여기서 하락할 때 손절 짧게 잘 하고 빠져나오지만 초보자분들은 여기서 매수를 하고 주가가 여기까지 빠질 때까지도 가만히 들고 있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손절을 잘 못하고 끌려내려가기 때문에 이런 고점에서는 관심을 끄는 게 낫다. 다음 주민인터넷 5.7%, 인공지능 데이터 관련주 뉴스는 딱히 없고요. 월봉 역배열로 빠지는 자리, 몸통 캔들, 몸통 기준 그리고 윗꼬리 기준 역배열 끊고 한번 급등 나왔다가 밀렸고, 또다시 역배열 끊고 올라갔다가 살짝 밀리는 자리입니다. 1봉, 여기서 추세가 죽었고 481선 이탈을 하게 되면서 밑에 장기변까지 빠졌고요. 현재는 이렇게 박스, 시간의 상승으로 46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 일단 이 박스는 돌파를 해줬고 481선, 4700원 안착이 1차로 중요합니다. 이렇게 역배열 살짝 끄는 자리에서 시간의 상승이 나왔었고요 4,700원 종가상 안착이 중요하다. 다음 저항대는 5,000원, 5,500원, 5,880원. 최근의 저가 이탈하면 기회비용상 정리하시는 게좋겠고요 4,065원, 다음 소니드 5.4% 2차전지 설비 가능한 재활용 업체를 인수했다. 인수 이슈로 올라갔고 월봉은 역별 끊고 박스 보여주다가 급등 나온 상태 파동이 크게 장기 이평 끼고 큰 박스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간의 상승으로 5850원까지 올라갔고요. 5850원 일단 481선을 회복해주네요 작은 박스로는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 큰 박스 안에서 작은 박스로 여기 박스 작은 박스 상단 그리고 기존 큰 박스 상단 저항대 요렇게 두개 보시면 되고 밑에 지지 이렇게 크게 두개 보시면 되겠고 요 박스 매매하는 구간 다음 NCN 5% 2월에 차세대 AI 핵심 반도체 소자.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부각 뉴스가 있었고. 적자 지속 종목입니다. 자, 월봉이 여기서 3,500원쯤 이탈하고 급락. 이후에 바닥에서 역별 끊고 살짝 올라오다가 밀리는 상태고요. 일봉은 최근 1년선 맞고 떨어졌고 지금은 121선 저항대 시간으로 1989까지 올라왔고요. 일단 121선 안착이 중요하죠. 1940 1940 종가상 안착이 중요하고 실패한다면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될것 같고 하단 이탈하면 기회비용상 손절하시고 역배열 끊고 올라오던 자리에서 121선 안착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착해준다면 다음 241선까지 또 돌파 시도를 해줄거고요 적자 지속 종목이니까좀 주의는 하시고 다음 TSI 4.6% 전고체 배터리 관련 주고 최근에 수주장구가 늘어나고 있다. 역배열 끊는 자리 11,000원 자리에서 초천드렸고 30% 50% 올라갔다가 월봉 정고점 캔들 몸통 기준으로 14,000원 정도 저항 걸린 상태입니다 일봉상으로는 여기 정고점 돌파를 하지 못한 안착을 하지 못했죠 장중 돌파만 했고 13,500원 자, 종가상으로 일봉상으로는 13,500원 안착하는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다음 전고점 돌파 시도해줄거고 또 여기를 안착해야 다음 전고점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거고요 이렇게 역배열 끊고 박스 보여주다가 돌파 네, 살짝 밀린 상태에서 크게 W 반등 주고 올라갔습니다 어, 이때도 제가 눌림매수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N패턴으로 올라갈 수 있다 전고 돌파하고 더간 흐름이고 시간의 상승으로 13,000원까지 올랐습니다 13,000원 단기평을 일단 넣어볼거고 오일선이 좀 밑에 있죠 밑에 있기 때문에 1차 지지가 될수 없고요 주가는 13,000원까지 24일의 종가 12,400원 정도를 1차 지지로 잡으시고 2차 지지는 23일의 종가 11,800원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오일선은 3차 지지로 보시고요. 저항 때는 아까 앞에 알려드린 대로 전거점 기준으로 잡으시면 돼요. 얘랑 얘랑 얘랑 여기도 기준이 되고 다음 유진 로봇 4% 로봇 관련주 로봇 이슈로 계속 반응이 나와주고 있고 얘는 7000원 정도에서 전고점 저항대 지금 윗꼬리로는7 0 0 0 후반대 8 0 0 0 초반대에서 계속 저항이 걸리고 있네요 이렇게 역배열 끊고 한번 올라갔다가 전고돌파하고 더 왔고 지금은 이렇게 박스 작게는 이렇게 박스 전고점 전고점 지지는 하나 둘셋 저항은 하나 둘셋 단기적으로 셋셋 셋 이렇게 보시면 돼요. 추세는 크게 이렇게 작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네요. 더 작게 보면 이렇게 다음 미래산업 3% 반도체 관련 주고 바닥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네요. 역배열로 쭉 빠지다가 최근 신저가 찍고 이렇게 역배열 끊고 차근차근 전고 돌파하면서 잘 올라가고 있고요. 작년에 윗꼬리, 27,600원 저항대. 야, 크게 오르고 크게 빠지고, 파동이 아주 어마무시한 애입니다. 지금도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전처럼 크게 밀리는 거 조심하면서 대응하셔야 되고, 지지를 22,000원, 21,000원, 그리고 2만, 아, 19,500원. 주요하게 이렇게 세개 지지 보시면 되고 최근에는 이렇게 큰 박스 보여주다가 이탈 없이 급등을 해줬네요 박스 돌파 여기도 박스 돌파하고 올라갔던 다점이 있었고 차례대로 박스 돌파하면서 추세는 이렇게